신남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자동차와 마이크를 연동해가지고 자동차 스피커로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마이크 마이크 상태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잠시만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크에 음,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동차에는 무조건 억수 단자가 있어야 됩니다. 억수 단자란 뭐라 뭐, 무엇이냐? 억스 단자라는 건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 이그 억스라고 써있어요. 단자 여기 보시죠. 이 억스라고 써있는 거.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단자처럼 생겼거든요. 이 단자가 있어야 돼요. 이 단자에 일단 마이크를 연결해줍니다. 꽂는 거예요. 어디? 이 마이크 하단 부분에 하단 부분에 억스아웃이라고 있어요. 억스아웃 이 부분에 꽂아주시는 거예요. 억스아웃 제가 자세히 여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억스아웃 써있죠? 여기 영상 보이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억스아웃 여기 써있죠? 이 부분에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 마이크와 그 자동차가 이제 연결이 된거죠? 마이크와 자동차가 오. 억스로 자이 상태로 말을 하면은 어디로 들리냐? 자동차에서 들립니다 한번 볼까요 아아아 아, 아, 아, 자동차에서 자 자동차에서 들리는 것 들리십니까 자동차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거 자더 볼륨을 키울 때는 자동차 자동차이 볼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이크의 볼륨을 키울 때는 이 자동차 볼륨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로도 최대 볼륨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조절해도 되고 이걸로 조절해도 되고 둘다 됩니다. 일단 아아! 아, 아, 아, 아,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 마이크 소리가, 소리가 들리게 되는, 되는 겁니다. 겁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자 마이크와 자동차는 연결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노래소리까지 자동차에서 들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해줍니다.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해주냐? 스마트폰과 마이크에 블루투스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블루투스를 어떻게 블루투스 찾아주면 되죠. 뭐 어렵지 않아요. 블루투스 연결 찾아가지고 미라클 여기 어공아아 아 여기 여기 아이고 이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미라클 M M90BT 마이크, 이렇게 써있죠.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그럼 딱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띠동 하고면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 어, 미라클 M90BT 마이크라고 그 연결이 됐다는 게 떠요,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지금 들리셨죠? 볼륨은 어떻게 조절하냐. 볼륨! 볼륨은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핸드폰.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는 노래 볼륨을 조절하고 마이크로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볼륨은 이이 자동차 볼륨으로 조절하고요. 이렇게. 지구보다 밤들이여 날 기다리 나도 보다 어쩌면은 잘 자,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어,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작동하는 이제 노래 부르는 거는 밑에다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가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잠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이시죠? 반짝반짝거리는거. 이게 음악 그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미러볼을 미러볼을 하나 여기 자동차에다가 그냥 꽂아만 주시면은 잠시만요. 미러볼을 그냥 여기다 꽂아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밀어볼을 꽂으면은 자, 여기가 그냥 노래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장난 아니죠.